안녕 내 이름은 KM 던키 난 왕을 만든 퀵메이커 던키라고 해 내가 왜 퀵메이커냐고? 내가 없었으면 사울 도령은 임금님이 될수 없었거든 진짜야 난사울 도령 집에 살았어 사울은 키도 엄청 크고 진짜 잘생겼다 아마 우주에서 음... 최고 잘생겼을걸? 근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덩키야 며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너라 며칠씩이나요? 하느님 집 밖은 너무 위험해요 걱정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봐줄 사무엘 예언자를 만나게 해주마 덩키 너는 아주 큰일을 하는 거란다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나야 당연히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집을 나와서 넓은 들판으로 막 달렸지. 집을 떠나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하느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정말 사무엘 예언자님을 만났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듣게 됐다. 내가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돕는 거라고 하시더라. 우와, 이 덩키가 말이야. 킹, 킹. 임금님 말이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임금님 말고 진짜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 도령이 임금님이 되는 거잖아. 그걸 알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내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사울 도령이 하느님이 뽑은 왕이 되려면 사무엘 예언자님을 만나야 하거든 내가 두 사람이 만나는 다리가 된 거야 하느님 말씀대로 내 사무엘 예언자님은 왕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어 소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본적 없는 하느님을 기다렸대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 뒤로 어른이 돼서는 하느님이 선택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되었대 이 아이다 바로 이 아이가 하느님이 선택한 왕이다 사울왕 다음에 다이당도 사무엘 예언자님이 하느님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거야 우와 정말 멋지지 않냐 사울 도령은 하느님 뜻을 잘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 이 사울왕이 끝까지 하느님 말씀을 잘 기다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나도 하느님을 잘 기다리는 덩키다 이 말씀이야 내가 그때 밖으로 안 나갔어 봐 사울이 왕이 됐겠어? 안 그래? 듣고 보니 그렇지 하느님 뜻은 이 KM 덩키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웃음> <웃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너도 하느님을 기다리면 좋겠어 하느님을 기다렸던 소년 사무엘처럼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사울처럼 우리 모두 하느님을 기다리면 좋겠다. 너넨 나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잘 기다릴 거야. 이건 진심이야. 그리고 잘 참고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는 걸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장소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음이 속상하거나 화가 나면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 그럴 때내 마음을 잘 가라앉힐 수 있는 나만의 장소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아. 나한테 그런 장소는 교회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가끔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 그리고 난 동화책을 읽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내 친구들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려보자. 안녕. 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수는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주세요 기도 기다려요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요 손을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었지 여기서 듣고 있어